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네제 영상 중에 다연코 가장 인기가 있는 부분이 다리 찢기였죠 여러분들 항상 많이 질문도 달아주시고 열심히 따라 하시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이제 사실 은 저는 처음에 다리 찢기란 말을 잘안 쓰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박쥐 자세라고 하거든요 무릎이 잘안 굽혀지면서 이제 이렇게 뒤쪽에서 더 이상 다리를 펴기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제 영상 중에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몇 가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다리는 펴는데 골반이 이렇게 뒤로 누워 있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전혀 골반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동작이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요 장요근의 스트레칭 장요근 스트레칭 부분을 먼저 찾아보시고요 제가 그 영상들을 여기 위에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이 카드를 넣어 놓을 테니까요 그걸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양쪽에 이렇게 제가 블럭을 갖고 왔죠 닭쥐 어, 자세를 할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라인들이 이 안쪽 허벅지 부분에서 강력하게 당기는 느낌이 오는 경우 있고 또 뒷면에서 당긴 느낌들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블럭을 사용하셔서 발을 이렇게 한쪽씩 올려놓는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최종 자세고요. 이제 중간 단계에서는 하나씩 한쪽 다리씩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올려놓게 되면 평상시에 이 바닥에 발이 있을 때보다 이 뒤쪽의 라인들 그리고 안쪽의 라인들이 조금 더이 관절의 가동의 범위들이 조금 넓혀지면서 근육의 당기는 낌이 훨씬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리찢기를 좀 목표로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요, 지금 이렇게 도구 오늘 블럭을 사용해서 하시면은 좀더덜 아프면서 효과적으로 골반의 깊은 안쪽 라인들 여기를 좀더잘 스트레칭을 하면서 다리찢기 박지 자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골반을 여는 단계를 가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자 오늘 이제 블롭을 사용하면서 다리찢기 어. 동작 박지 자세인지 연습하고 있죠. 네. 블로 위에 발을 올려놨을 때 지금 오른쪽 다리의 느낌은 어때요? 아, 네. 평상시보다 조금 맨 바닥에 발을 놨을 때보다 좀더 편안한가요? 네. 네. 네. 편안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아주 좋고요. 네. 손을 음, 앞으로 자신의 손이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 보시고요. 네. 더 앞으로 상체에 골반을 숙일 수 있는 분들은요. 손을 더 앞으로 가져가셔서 천천히 팔꿈치를 뒤로 조금씩 굽혀 보세요.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지금은 이 바닥쪽에 엉덩이 바닥면 그리고 안쪽에 허벅지 라인들이 서서히 길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유연성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하시면 이제 또 돌아올 때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한 번에 한 30초 정도 이렇게 시도해 보시고요 좀더 당기는 느낌이 없고 괜찮으신 분들은 시간을 약간 더 늘려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손을 골반 쪽으로 가까이 가져와 볼게요. 네 이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네 돌아오고 난 뒤에도 편안한가요? 네. 네. 좀 강한 스트레칭을 원하실 때는 항상 돌아오고 난 뒤에도 느낌을 확인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 이 발이 있는 블럭을 조금 더 뒤로 갈수 있을까요? 에. 네. 네, 이렇게 블럭을 뒤로 놓으면서 오른발에 각도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네, 골반 안쪽 라인을 더 많이 여는 각도로 지금 다리를 놨거든요. 네, 천천히 손 앞으로 이제 한번더 짚어 보시고요. 네, 내쉬면서 골반 서서히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더 많이 연 상태에서도 숙였을 때 편안한지 일단 느낌을 살펴 보세요. 안쪽 허벅지 라인, 그리고 뒤쪽 엉덩이에서 연결되는 라인이 당기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오시면 자세를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괜찮은가요? 네. 네, 아주 좋네요. 자, 네, 손 다시 골반 쪽으로 가까이 가져오시고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이렇게 한 번에 깊이 아래로 숙였을 때한 30초에서 네, 본인이 할수 있으면은 한 1분 정도까지 시간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발을 안으로 가져오시고요. 발바닥을 모아서 나비 자세에서 잠깐 그대로, 네, 무릎 쪽은 편안하게 하시고요. 골반을 연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네, 반대로 가볼게요. 왼쪽 발을 블럭에 올려 놓으시고요. 왼쪽 발끝을 살짝만 당겨주세요. 네. 오른쪽과 왼쪽에 지금 엉덩이 뒤쪽, 그리고 안쪽 허벅지 라인의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이제 괜찮으면 앞으로 손을 가져와서 천천히 골반 기울여 볼게요. 네. 팔꿈치 바닥 쪽으로 하시고요. 네, 내쉬면서 그대로 골반 기울인 상태 유지하시고요 호흡이 짧은 분들은 이때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을 여러 번 교체하시면 되고요 네, 최소 30초 조금 더 가능하시면 1분 정도 시간 유지해 주시고요 네, 다시 손 안쪽으로 가져오세요 천천히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괜찮죠? 안쪽 허벅지 다행 네, 왼발을 한번더 뒤로 보내볼까요? 네, 블럭이 뒤로 가면서 왼발도 조금 더 뒤로. 네, 이렇게 골반하고 왼쪽 발이 옆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에 가까워지도록 조금 더 열었습니다. 네, 좌우에 지금 당긴 느낌의 차이가 있나요? 저는 왼쪽에 더 많이 당겨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자신의 이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에 차이가 있는지, 네, 숙였을 때 각도에서 또 앉아있을 때와 숙였을 때, 이제 각도들이 조금 당기는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손 앞으로 가져가면서 천천히 기울여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도 왼쪽에 당기는 느낌 더 많이 오나요? 네, 왼쪽에 더 많이 당겨지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아, 그래요? 네. 네, 당기는 느낌이 안쪽 허벅지 라인이에요? 아니면 엉덩이에서 연결된 뒤쪽 라인이에요? 엉덩이에... 뒷쪽 라인이 더 많이 당겨지는게 느껴져요. 아 네네. 네네 그러면 이제 정덩이 근육의 깊은 안쪽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햄스링 트 근육 시작되는 부분이죠. 네. 여기가 타이트한 분들도 아주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리 찍기 동작뿐 아니라 다리를 곧게 앞으로 펴서 상체를 깊이 숙이는 전굴 자세 이런 걸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손 안쪽으로 가져오시고요. 들이쉬면서 돌아오세요. 네, 이제 발 안으로 가져와서 발바닥을 서로 맞대 보세요. 네, 지금 앉아있는 느낌이 편안한지 살펴보시고요. 네, 왼쪽에 엉덩이하고 이렇게 안쪽 허벅지 라인의 느낌은 어때요? 돌아왔을 때 왼쪽이 네. 더 많이 당겨서 그런지 살짝 네. 안쪽에 당기는 느낌은 있지만 네. 심하지는 않고요. 음. 그냥 정말 살짝 당기는 느낌만 음. 지금 갖 있어요. 네네. 음. 네. 블럭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살짝 당기는 게 아닙니다. 음.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죠. 더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아네그 그렇죠. 그냥 이렇게 도구 없이 내맨 네. 네. 바닥에서 했을 때보다는 당기는 느낌은 줄어들었죠. 네. 네. 자, 이제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 앞으로 해서 나비 자세에서 잠시 숙여볼게요. 엉덩이 바닥면이 조금 더 넓어진 상태에서 내려가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게 되죠. 네, 들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네. 잘 하셨고요. 양쪽 발을 모두 이렇게 블럭 위에 하나씩 올려놔 볼게요. <웃음> 네 이제 어, 양쪽 발을 모두 각각 블럭 위에 올려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이 좌우에 중심을 맞추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블럭의 앞쪽 선을 매트 끝선에 맞춰서 놨거든요. 발을 이제 올려놓으시고요. 네, 좀 유연성이 없는 분들은 혼자 이 자세가 잘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실 분 있으시면은요, 발의 위치를 한번씩 이렇게 잡아달라고 해주시고요. 손을 그대로 바닥에 짚고요 네. 천천히 내쉬면서 골반 앞으로 조금 기울여 보세요. 네. 손의 위치는 골반이 너무 당겨서 힘들다 그러면은 너무 앞으로 뻗으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골반이 편안하고 다리에 당긴 느낌이 강하게 오지 않는 경우에는 팔을 더 앞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계게 내쉬어 주세요 천천히 손을 안쪽으로 가져와 주시고 요네 지금 좌우에 안쪽 어벅지 라인이나 뒤쪽 라인의 느낌 어때요 오. 쭉쭉 풀고서 시작해서 그런지 굉장히 쉽게 내려갈 수 있었어요 블럭을 아, 네. 사용해서 당기는 느낌이 더 줄어들었어요 아 네, 네. 그래 아주 잘하셨고요 이제 발을 한 발씩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한 발을 잡아서 이렇게 안으로 가져와 보세요 나비 자세 위치로요 네, 이제 안으로 돌아오세요 반대쪽도요 네, 이제 돌아오실 때좀 뻐근하실 수도 있거든요 천천히 팔을 이용해 주시고요 네, 내쉬면서 앞으로 다시 숙여 볼게요 박쥐 자세 뒤에 이렇게 발을 붙여서 나비 자세로 무릎을 굽혀서 네, 안쪽 다리 라인 당긴 느낌들을 한번씩 이렇게 다시 편안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세를 마무리 해주세요. 들이쉬면서 올라옵니다. 네. 지금 앉아있는 느낌 편안해요? 엉덩이? 다리죠? 아 너무 편안해요. 네 그래요. 다 하셨고요. 네. 자, 여러분들 어때요? 블록 사용해서 좌우로 골반 여는 동작을 해보니까 훨씬 더덜 어, 아프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골반을 열어서 다리를 찢는 동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우셨죠? 네. 그래서 많이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그냥 맨몸으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도구를 좀 사용해 주세요. 블록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두꺼운 책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절대 무리하시는 거. 근몰입니다. 자신의 관절의 범위에서 아주 조금씩만, 조금씩, 그날그날 그날 움직임을 아주 약간만 넓혀주세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